샹샹난나예샹에샹아샹 수수안해야고 샹이네. 샹나예 중국어. 저 이거 진 중국어. 아니 중국, 아니, 중국 어. 이름은, 나, 나, 듣기, 이름 이 아니라 영어 중국 이름이 샹이라고. 아. 이 <웃음> <웃음> 중국 이름은 <웃음> 샹샹샹못알아 <웃음> <웃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들리더라고. 들어보세요. 처음엔 <웃음> 좀 그런데 금방 몇번째면 금방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 응 네, 금방 다 올라가 그럼 원래? 다 그랬어? 응떨어지지는 않는데 올라와줘야 돼시베리즈 <웃음> 원색이 아니시면 안 준비 중이면 아, 이제 됐어. 커피 좀 할까요? 아니야 공부하다가 저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 떨어졌어 요두번 음, 빠졌더니 우와 우리 북경 1월 달에 가야 되니까 어 우리 1월 달에 가요? 네 스케줄 지금 1월 달에 제거 시간이 될까요? 베이징. 아대 박순대 틈으로 가 있죠. 그런 응. 막 늦게라도 날짜나지 안 잡으셨죠? 네, 그렇죠. 다행이다. 어차게 응. 시간 <웃음> 되겠어. 이럴 때는 응. 12프로 박순는데 아, 시간 되겠어. <웃음> 야 보성형 어떻게 해? 아, 보성이 형. 어. 보성형 네. 어떻게 해야 돼? 보성형 아. 최고의 나리이 아닌가요? 그치, 좀, 그 내가 왔을 때그 상대편 애가 당황하더라고 원래 지금 그 잡지를 짰는데 보송이 아, 잠깐, 그러니까 애가 어, 내가 져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겨대는 아, 짰다고 하기에는 얼굴이 완전 많이 시장이 됐어요 보송이 그러니까 짰는데 연습을 안한 거지 보송이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어, 좀 봤어요 약간 짠거 같다는 거야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저 이거 뺄때 약간 소름돋아나는 거야? 뭐, 뭐 이거 안바걸렸을때 뭐. 아, 일어나가지고 팔이 이렇게 꼭겨온데 들어 들어가 잖아요 아, 나는 오늘 봤어 어, 영상을. 나는 짠 티가 많이 나는데. 전그 당일날 전화 왔어 저한테 음. 대야 기도 좀 해줘라 이런 거. 응 진짜. 네. 자기가 맞는 건 상관없는데 대야 어. 이게 애들 보는데 내가 피떡이 되면게 말이 되겠냐 소화암 환자들한테 저도 되는데 좀 멋지게 영웅본색처럼 칠수 있게. <웃음> 네 <웃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형님은 영웅본색 그 모토가 크리스천에 적용돼가지고. 진짜 그사람이십음정말 약간 솔직히 의리 없는데 <웃음> 그 의리 없어. <웃음> 좀개인적인의리 사실 없는데 없어. 그 가오가 이미 정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음. 그 지금 아. 하는 행동은 아. 진짜 가오가 약간 많아, 약간 안 많아. 누구, 누구처럼 생냐면, 그 저기 누구 약간. 그 깡패 연기 많이 나왔다. 누 깡패 연기 많이 나와서 깡패 된사람김대 <웃음> <웃음> 뭐지 이건? 소음이 그냥 웃겨서 웃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김세진은 시작됐죠? 네, 지금 하고 있습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영당도사, 고양이 없이 경선도어디니까창원니다 창원. <목소리> 음 그럼 어디? 통영도 로어나지 창원이 통영. 그럼 부산 쪽에 가까운가 어디? <목소리> 부산 쪽이 가까워요. 부산, 창원, 마산 다 치밀해요. 삿포로 그쪽보다. 그래요? 와. 창원, 창원. 네. 아. 자 그러면. 마산.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면 제가 경상도 말로 할 테니까 맞춰야 돼. 네. 네. 우리가 배웠던 그 점! 응, 점, 점, 점, 점, 점, 점,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까지 뜨시는 거요. 점이. 음. 응.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서울 말로 하면 점으로 이제 표현하세요. 경상도 점으로? 응. 음. 점이 뭐야? 점. 마라야. 경상도 어머, 이거 어떻게 잘하냐 잘하네. 연기를 하라는 거죠 쩜으로 응하나 음. 뭐야 근데 경상도 사는 끼지 말고, 끼지 말고. 또 어경 헷갈리니까 주인 경상, 경상도 껴도 되 부모님 경상도 어, 도되 뭐. 부... 부모님 부스... 경상도 도 있지 부모님 경상도 도부모 경상도 껴도 있지 반은 경상도네 그럼 아여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오, 아, 오. 어. 제주도 같아 오늘 하루 방 <웃음> 아리이보무하루가슷이리는아무 그러니까, 아, 어, <웃음> <마승리 있구만>, <웃음> 너무, 비슷해 재질이. 머리 <웃음> 어. 아, 내, 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가 너무, 너무, 너무, 너아 너무, 이무 너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어 너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너 그다음에 조용히 해 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음. 가만히 뭐 있어 뭐 있니 그건 좀 아닌데 음. 까불래 요렇게가지 있어요 그럼요 상대방에 따라서 표현 다르지 않나요 어른신때랑 1대 나한 안고 잖아 누나 좀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아. 아. 아. 그렇지 어어 아. 이게 연기 잘하는 거야 제조 연기장 가고 자 갑니다 갑니다 이게 다 실확 녹화예요자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정 아, 이상해. 너무 좀스러워. 무 시끄러가 쌓아. 합창. 자, 다 하나로 그냥 합창을 좀. 해보세요 자, 합창을 해 보세요. 좀 합창을 해 보세요. 같이 같이 해야 돼. 음.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정온. 어, 정도 사운드. 요 정도 사운드. 하지 마. 정. 된거지? 나와네, 나와 다음 거을 먼저 해드릴까요? 쩜! 이 앱속으로 거게 줌그룹이라는 경상도 말하네 넌 왜가 왜그래? 쩜, 어? 어. 이거 좀어려운 어, 잠깐만 넌 어, 얘가 왜그래? 그 정. 뒤에 연결하면 되지 넌 정. 왜가 왜 이래 해놓고 연결을 해봐요 쩜, 넌 정. 얘가 왜 그래까지 포함해서 시작. 쩜, 쩜, 쩜, 쩜, 쩜, 쩜, 좀. 좀 이해가 그럼, 된다. m 좀와그 m p 와그 m p 가만히 못 있니? m p j u 그 p 좀 아닌데. j 아 음, 그렇지 이제 옷을 입었는데. u 아 그렇지 아 p j 나온다 벌써 m p j 음으로나가네 p 뭐 u 어, 음으로 나가 벌써 이게 사운드가 다르죠. m 네, 그 다음에 자너 짜증나 너 짜증나 정말. 좀. 오. 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쪼미 이게 다 성조가 다 달라요. 음. 그런 것처럼 중국어가 똑같은 게 성조에 따라 다른 뜻을 표현하는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알아맞추세요, 알아맞추세요. 자,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가냐 그할줄 알지? 그럼요. 대가가가 가시냐? 가, 가어 시작? 가가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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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다이다 후지다.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만다코. 만다코. 뭐오 이런 동시통역이 되네. 당연하지. 성된 같은데. 그러니까. 만다코. 만다코. 려고라 아기. 어쭈. 어. 성조가 달랐어. 아 저런 저것도 어. 가 아니다. 저것도 맞아. 맞아. 있고 맞아. 이것도 있어. 라 어쭈. 돼? 라 자부럽다. 어. <웃음> 창피하다 잡다 잠들어 삐따 어? 아이, 그건 아니다 혼협은 잘라 올린다 졸린다 그데전라도요 잡으렀다는 경상도 아니죠 아, 아, 아, 잡으렀다 아니 또그 정도 잡혔다 잡혔다 잡부다. 그게 아니고 이게기에서 말해 잡으렀다고 감시 졸았다고 에이 아, 아, 아니, 그 완벽히 경상도 아니야 그거는 경상도 전라도 사이에 있는 화괴력도 종이고 완벽히 경상도는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창원 감시 잡으렀다 잡혔다 무로 알로 미로하네. 오, 쌍차, 어. 쌍쌍차. 오. 와. 와. 야, 오우다. 어? 뭔뭔 어? 오우다. 오우다. 오다 무우다. 외우다. 오우다. 오우다. 오우다. 오우. 아직 올라오신 분이 모르는데. 오. 다황이라고 써요. 다황. 다황. 다파이다다 아니다. 성량. 성량. 정량. 아이, 아이, 이쪽 사투는 좀아 정량 요쪽 사투는좀 이상해 지대로 재료로 아, 세복, 네. 세복 새로 사는 세복, 세복 세복, 세복인가 보다 이거 돈복, 돈복 어. 아니야? 그것도? 굴러들이오 어. 자, 갑니다 그래. 제대로 갑니다 이제 갑니다 마! 마. 야! 마, 아니? 네, 야, 입맛! 동창도요? 아니요 네, 누나는 거 같은데 서울산입니다 1.5세 1.5, 1.5 어, 1.5 아, 뭐 할래 롯데 자유도 없어서 자, 단디에라가 세 개예요. 단디에라. 단디에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준비 잘해라. 준비 잘해라. 확실히 해라. 해라. 확실히 해라. 까불면 죽는다. 응. 예, 까불면 죽는다. 자, 단디에라 했어요. 세개 중에 조심히 다녀와라. 단디에라. 단디에라. 오, 확실히, 확실하게 일을 해. 확실해. 단디에라. 단디에라. 해라. 단디에라 해라. 오. 오, 까불면 죽는다. 단디에라. <웃음> 저희 국민대학교 영리하하계하 <영유아가> <웃음> <아유. 웃음> 뭔지 몰라도 재밌어. 그냥. 자 먹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니, 한 가지 버틸 수 있어. 이게 뭐냐? 많지 이게 뭐냐? 어 그것도 있고. 어우, 뭘 거냐? 무슨 일이냐? 역시 1 5보수보다 <웃음> 그래도 네, 좀자 네. 그다음에 이 녀석이 신경 거슬리게 하네. 아, 먹고 먹고 <웃음> 그다음, 그다음 마지막이요 장베이 수 장베이 <웃음> <웃음> 뭐야 정수리래 정수리 응? <웃음> 쉬운 거 주디 주말이 대갈머 대갈이 눈깔이 오 어머 입점 오셨대 대단해. 아니 뭐가 대단해요? 저 오빠 표준어를 모르는구만 지금 <웃음> 제가 표준어를 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따라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한자씩만 뺐는데추버서 추워서. 더버서 더워서. 어머나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씹다. 어, 쓰다. <웃음> 쓰다. 아, 아 씹다 쓰다. 내가 그 얘기 문제 내려 그랬는데 아그 씹으라 이런 아, 쓰다 거 쓰다. 음오 가요. 응? 뭐야? 가자. 그렇지. <웃음> 기역이 지으로 바뀌는 상, 지름. 기름. 지름지름이라고요지름 참지름. 어. 지름. 지름. 지름. 지름. 어. 들지름. 들지름? 기역이 지으로바뀐는 거. 어. 지름 그래. 개지름. 지우지, 아, 지우지 아 지우지. 아니란 거. 지게아 참쪽에 그런 거야. 장물. 응? 먹는 것, 장물. 장물. 국물? 간장. 간장라나 간장. 아, 장물.